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도깨비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하나 공개 이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청나게 핫한 게임인데요 일단 대충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 을 해보자면 수집형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굳이 비슷한 게임을 설명하자면 포켓몬같이 동료들을 수집하고 싸우는 게임이죠 이 게임의 개발 방향은 개발자의 코멘터리 비디오에서 알수 있는데 도깨비의 리드 프로듀서이자 아버지인 김상영씨가 자녀와 함께 할수 있는 게임은 없을까 자녀와 함께 할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작한 게임인 만큼 특정 성별 나이대를 타겟팅한 게임이 아닌 정말 남녀노소 전 연령대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매우 캐주얼한 게임입니다 거기에 ost도 jip i 지의 노래들을 작곡했던 별들의 전쟁이 참여한 만큼 캐주얼한 kpop 감성이 담겨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이 덕분에 해외에서는 거의 대부분 포켓몬과 비교를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심지어는 포켓몬이 이걸 보고 배워야 한다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진짜 단순 국뽕 영상이 될까봐 분명 어딘가엔 99가 좋다고 하면 1정도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부정적인 의견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깨비 공개 당시 트위치에서 케이팝 웹패도게임십덕게임욱 이런식으로 깠던 채팅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 밖에 유튜브 트위터 레딧 해외 웹진 기사댓글 등 거의 모든 곳을 긁어모아봤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어쨌든 호응을 하긴 하는데 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 게임을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 아이들이 이렇게 놀면서 자란다면 정말 질투가 날것 같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트레일러를 다섯 번이나 돌려봤다 이 트레일러는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이 게임을 하면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느낄 수 있길 바란다 와이 게임 진짜 미친 것 같다 그래픽이 내 마음을 터트렸어 이 트레일러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감명 깊다 게임 퍼포먼스가 더 안정된 채로 발매되길 바란다 내가 보기엔 트레일러에서 프레임이 엄청 떨어져 보이거든 좋아보인다 그러나 프레임이 좀 무섭네 이건 닌텐도 게임이 반드시 보여야하는 모습이다 이 게임과 우콩이 다시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모든 세월을 지나 포켓몬 게임이 도착할 마지막 종착역 이건 진짜 엄청 굉장해보인다 이렇게 그래픽이 죽여주는 게임은 처음본다 아무도 이런 게임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만들어줘서 너무 기쁘다 이 게임에선 뭘할수 있나요 네 이 게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당신은 내 밖에 못하나요? I'm a rockstar 와우 이건 아이들이 꾼 모든 꿈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와 야팔 이거 뭐냐 미쳤다 애니메이션이 넥스트 레벨이야 내가 뭘 본건지 모르겠는데 당장 플레이하고 싶다 좋아요 게임에 뭘 포함시켜볼까요 전부 이건 진짜 개 미쳤다 쇼 전체를 훔친 듯 이 게임은 정말 순수하게 재밌어 보인다. 그냥 괜찮네 정도가 아니야.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댓글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크게 포켓몬과 비교하는 댓글,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는 댓글과 그래픽에 대한 칭찬과 뭐하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재밌어 보인다. 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물론 프레임 드랍에 대한 의견들도 정말 많구요. 진짜 끝내준다 펄르비스의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은 언제나 최고인듯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 알려주자면 도깨비는 한국의 전통적인 정령인 도깨비를 느슨하게 번역한 것이다 요게워치의 한국어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국만의 특별한 mmo 장르다 닌텐도는 바지에 오줌 좀 지려야 한다 그리고 포켓몬 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함 이것이 장르의 혁신이지 아무도 구린게임 퍼포먼스를 눈치채지 못함? 프레임 겁나 낫던데 너같은 사람들 때문에 요즘 게임사들이 게임플레이 공개안하고 맨날 실사 트레일러만 찍어낸다 이게 최종은 릴리즈판이라면 불평할만한데 아직 발매하려면 멀었고 충분히 개선할 시간이 있다 얘네 펄업비스임 어제까지만해도 이 게임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가장 기대하는 게임이 됐다 적어도 트레일러 20번은 돌려본 듯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지 엄청 기대되는데 조금 실망도 됨 검은사막을 해봤다면 소액결제가 있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이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면 달에 1-3만원 에서 정도는 써도 상관없다 검은사막에서 게임 화폐로 캐시템을 살수 있던 기억이 나네 검은사막이 생각나네 검사는 아무리 랩업해도 별로 티가 안나서 결국 꾸미고 싶다면 캐시샵을 가게 만들지 그래도 이번엔 행운을 빌어주고 싶어 내가 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다. 모두 승선하라 그들은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번 페이투인 mmo인 검은사막을 만들었다 이 게임이 크게 수익화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왜 검은사막 개발진들에게 기대하는지 모르겠네 그들은 아직 도깨비의 수익 모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검은사막 온라인이 뭔데 대체 어떻게 과금 유도를 했길래 대충 검은사막 돈번 이야기 신에게 감사한다 한국 MMO는 대부분 돈안 지르면 재미없다 이제 모넌 같은 멀티플레이와 패키지 플러스 유료 DLC나 시즌제를 도입한다면 게임은 정말 완벽해질 것 내가 37살인데 트레일러를 보고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어 진짜 이렇게 흥분한 건 처음인듯 나도 30대인데 애니메이션이 정말 마음에 들어 우리가 어릴 때 상상했던 모든 것을 정말 잘 나타낸 것 같아 실제로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 레딧도 전체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에 좀 딥한 사이트다 보니 퍼르비스의 전작인 검은사막과 한국 MMORPG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은사막이 해외에서 과금 관련한 이슈가 한번 크게 터졌다 보니 이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의견들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너무 길어서 스킵하긴 했지만 도깨비가 mmo에서 오픈월드로 개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는 의견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임 특성상 친구들과 함께 즐겨야 하는데 mmo가 아니라면 그런 확률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어플레이를 통해 즐길 수 있다는 뉴스가 올라오자 호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깨비의 한국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글도 올라오는 등 전체적으로 게임의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정말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포켓몬이 목표로 삼아야 할 그래픽 퀄리티입니다 충격적이다 진짜 미친것 같아 만약 포켓몬이 트리플 급급 게임을 만드는데 이런 돈을 썼다면 게임 오브 더쇼 이걸 포켓몬과 비교한다면 아르세우스는 정말 수치스러울 거야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한 사이트들의 의견들도 정말 많은데 거의 모든 커뮤니티를 살펴 다니면서 본 의견들을 종합해보자면 긍정적인 의견에는 아름답고 동화같은 애니메이션으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임과 포켓몬스터의 오픈월드 게임인 아르세우스와 비교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전작엔 검은사막 운영 이슈에 대한 수익모델 걱정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프레임 드랍 문제 그리고 mmo에서 오픈월드로 개발 방향을 전환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작아진 게임의 스케일 아직 디테일하게 알수 없는 콘텐츠에 대한 걱정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게임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는 중이지만 걱정되는 의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터라 확실히 객관적으로 게임을 파악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깨비에 대해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점들이 우려되고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